뭐야 이거 이거 잡아 잡아 잡아. 빛에 삐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나와. 아, 똑똑이. 뭐야? 음, 맞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잡아 이거 이거. 와, 너 진짜 똑똑이다. 이미 똑똑. 알고 있어. <웃음> 우리 산적이 고양이보다 똑똑해 대단한. 역시. 바닥바닥 바닥? <웃음> 누나 저기갔다 저기갔다 저기 갔다, 저기갔어 갔다, 저기. <웃음> 저기 <갔다. 웃음> <웃음> 누나야 아니 엄마 손에서 나오는거 다 걸렸잖아 뭐가 움직여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이게 뭐야, 음, 음, 음. 이게 뭐야? <웃음> 누나 이것봐 이거 이것봐 이거 바닥바닥 바닥 바닥. 우와, 이거 뭐가 뜨는 거야? 누나야. 뚱지뚱지뚱지 뚱지. <웃음> 자기 밑에 박스 잘라진다 <웃음> 해봐. 이걸 잡아버릴 거야? 똑똑이 <웃음> 이래서 레이저 포인트가 필요한가 봐. 안 보이게. 매선 나오는 게안 보이나? 그거 귀한 거다 루나야. 어야 됐나? 신나 잡을 수 있는 걸 달라 이거지. 루나, 엄마 갖다 주세요. 엄마 거칠다. 너 여자. 엄마. 나야 주세요. 끄다 가져. 엄마 주세요. 아 진짜 이 어떻게 할 거야, 루나야. 먹는 게 아니.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 대박 어디갔어? 어디갔갔나 대박. 대박. 간다? 갔나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 아이구신났네아이구 신났어 우자 우와아 자, 자리.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